A few moments later. 이렇게 <웃음> 뛰어다니래? 에이, 그만해. 알았어, 알았어, 알았어. 열줘게. 너 이제 좀 있으면 문도 열겠다. 맑아졌어안녕하세윤해야겠어요 <웃음> <오늘 새끼를> <웃음> <웃음> <오늘> 가자. <웃음> 어요 <어머머머. 웃음> 싫어하다 강아지 맞냐고? <웃음> 아, 야 조심해 <웃음> nope. 밥비야 우야호. 어서. 소미야 지금 어디 가? 어, 애견 카페 가. 애견 카페 왜 가요? 음, 밥이 이발하러. 미용하러. 이발이 뭐야 할머니 살았어 이발처럼 근데. <웃음> 우리 밥이 예쁘게 머리. 마지막 세팅 말아 줬어요. 마지막 세팅이에요. 아 귀여워. 아 어, 어떡해. 세팅했어요. 바비야. 귀여워. 안녕. 안녕. 그럼 바비 미용하고 있는 거 봐. <웃음> 우리 바비 미용해가지고 너무 귀엽네, 바비. 아그 귀여워. 아 귀여워. 우리 바비 오늘 이빨 빠졌는데 한번 보여줄까? 쇼. 여기, 오기 이빨, 오기 이빨. 오늘 이빨 처음 빠졌어요. 그렇지? 히히히. 우리 바비. 음, 미용하느라 힘들었죠.